83 한국어 공부 식당에서 2 83 한국어 공부 식당에서 2 1 전화 예약 1 전화 예약 여보세요 맛있는 식당이죠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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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전화 예약 이 전화 예약 안녕하세요 일본 스시집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스시집 입니다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할까요?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할까요? 죄송합니다.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. 진짜요? 아쉽네요. 진짜요? 아쉽네요. 3. 전화 예약. 3. 전화 예약. 여보세요. 오늘 예약 가능해요? 여보세요. 오늘 예약 가능해요? 예. 가능합니다. 몇 몇 명이세요? 예. 가능합니다. 몇 명이세요? 20명입니다. 회사 회식입니다. 20명입니다. 회사 회식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